아아침 김유래 허이허이 고갯길을 올라오시는 어머니 머리에 하얀 세월이 사분사분 사분 쌓이고 날씨는 추운데 이래서야 온 밤새 두른 두른 솜이불까지 깔아 놓으셨다. 내처럼은 살지 말거라. 고달픈 삶을 모조리 혼자서 안고 간다 하셨다. 도망치듯 살아온 내 삶의 언저리 회환이 눈처럼 쌓이고 내가 걸어온 길은 바로 어머니의 발자국 하나도 그러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나눈 내린 締め